예수님 말씀은요. 내 왕국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. 그럼 어디 있겠어요? 여러분, 영혼이에요, 영혼. 여러분, 영혼이 영혼이 천국은 어디에 와요? 여러분, 영혼에 와요. 천국은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. 물질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오면 물질로도 온 거죠. 그런데 물질로 오기를 먼저 기대하시면 여러분, 천국을 볼수 없습니다. 천국은 영혼에 오는 거예요. 여러분, 영혼이 바뀜으로써 자, 보세요. 여러분, 마음이 바뀌니까 물질도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니까, 그 마음을, 물질도 마음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니까, 물질세계도 바뀌는 거지.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, 어떻게, 천국이라는 물질세계가 이루어지고,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영혼이 천국 사는, 영, 영혼이 천국과 접속된 사람을, 영혼에서 이미 천국에 살아가는 시민이 됐을 때, 내가 사는 물질세계도 천국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영혼에 오는 겁니다. 영혼이 취해요. 지금 여러분 역경이 뭐 내가 지금 쪽방에 살고 뭐가 힘들고 돈이 없고 이런 스펙 따지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의 스펙을 한번 보자고 영혼이 참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계신가요? 하나님의 소리 자명한 소리가 들리시나요? 그리고 그 자명한 소리에 따르려고 양심분석해가면서 살고 계신가요? 그리고 하나님이 참나로부터 어떤 영적인 에너지까지 공급받고 계신가요? 이렇게 살고 계시면 제대로 천국이죠. 이 중에 일부만 성취해도 여러분은 이미 천국 관광은 다니는 분입니다. 저는 미국 못 가봤잖아요. 미국 한 번만 다녀온 사람 봐도 저는 존경스럽죠, 부럽죠. 미국을 보고 왔잖아요. 아직 저는 실감이 안 나거든요. 이, 이거, 이, 이런 것처럼 천국에 다녀온 사람, 여러분, 다녀왔어도 대단하게 보이지 않으세요? 나랑 같이 살고 있어도 천국 갔다 왔대요. 네, 여러분 그냥 갔다 오는 사람인데 언제 가요? 지금 몰라하고 가요. 왜? 그럼 내 영혼에 평안이 찾아오고 자명함이 찾아오고 육바람일이 찾아와요. 내 영혼에. 그래서 내 영혼이 육바람일로 꽉 찹니다. 그래서 몰라를 하고 계셔도 자명함 몰라가 되고 사랑의 몰라가 됩니다. 자명의 몰라는 뭐냐? 진리를 알고 있는 몰라예요. 사랑의 몰라는 뭐냐?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몰라예요. 그 마음이 움직이면 바로 뭐가 나와요? 자명한 소리가 나오고 사랑이 나와요. 황금들이 나와버려요. 그 정도의 몰라인가 자기가 보면서 몰라를 하고 계셔야 돼 내가 지금 몰라에서 평안하긴 하는데 솔직히 진리도 모르겠고 어이 몰라의 마음 가시면 내가 남한테 사랑할 자신도 없다. 고그 몰라가 있고 더 들어가면 성령과 더 친해지면 성령과 함께 있으면서 내 영혼이 질적으로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. 진리를 알고 있고 사랑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이 충만한 몰라가 있어요. 거기에 은총지대로 받은 몰라고 성령의 열매를 거둔 몰라죠. 이런 몰라를 하고 계신. 평소에 꾸준히 몰라를 하고 계셨.